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우리 잠을 잘 때는 응.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하나도 안 해요. 응. 응. 잠이 잠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음식을 먹을지도 않고 말을 하지도 않고 키스를 하지도 않고 뭔가 뭐 씹을지도 않고 가끔 한 번씩. 한번 이렇게. 침을 삼키는다거나 뭐그 음, 정도 음, 음, 어쨌든 한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음, 그런 거 말고는 안 한단 말이죠. 음, 그래서 혀가 이제 낮 동안에 너무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음, 쉬어야죠. 음, 그래서 혀가 음. 아, 여기가 이이 구강이면 혀가 음. 이러고 항상 <웃음> 얘기를 음. 무슨 일한다가. 말할 때도 움직이고 자려고 이렇게 누웠어요. 네. 아, 그렇죠. 힘들다. 자려면 자려면 이렇게 되니까요. 아, 그죠? 힘들다 하면 이렇게 쓱쳐져 예. 그러면서 음. 이 숨길이 여기 음. 뒤에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누구는 예, 이렇게 숨길 있죠. 이렇게 혀가 좀쳐져도이 음. 나머지 신, 길로 숨쉬는데 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음.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아까 좀전 시간 얘기했던, 좀 네. 시간 얘기했던. 음. 그 기도가 음. 이렇게 확보되지 않고 이렇게 좁은 사람들은 음. 이렇게 내려서 이만큼만 막어도 음. 틈이 조금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이제 음, 되게 음. 호흡 장애, 호흡 곤란이 음. 생기는 게 음, 음. 이제 그런 기도가 원래 어느 정도냐에 음. 따라서도 다르고 음. 혀가 이만큼 처진 사람 있고 이만큼 처진 있고 왕창 처진 사람도 있죠. 그렇죠. 예. 혀가 처진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 음, 음. 근데 이 혀가 음. 큰 사람, 두꺼운 사람 긴 사람, 음. 얇은 사람, 작은 사람 뭐 별별 다 있겠죠. 형태가 네. 다 있죠. 눈큰 사람이, 코큰 그렇죠. 사람이 있듯이 네네. 혀도 마찬가지라는 그렇겠죠. 거죠. 타고 나기를 그렇게 음, 타고 나기도 음, 하고. 음, 음. 그래서 혀를 보면 음. 아이 사람이 숨을 잘 쉬겠다. 음. 잠잘 때 음. 코를 골겠다안골겠다 음. 이게 어느 정도 음. 구별이 되더라는 거죠. 그 제가 궁금한 게 소장님. 그 어떤 사람은 입안이 작은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입안이 큰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럼 입안이 큰 사람은 혀도 커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또 입안이 작은 사람은 혀도 작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입안은 작은데 혀가 크고 두꺼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 얼굴이 크다고 해도 눈이 크진 않죠. 아, 그렇군요. <웃음> 맞아요. 네. 네. 역시 어, 비유에, 비유에는. 좀 예. 봐봐요. 이렇게 예. 얼굴이 큰데, 눈 사이즈 재 볼까요? 아이고, 대단한 그렇죠. 같아 우리 저기 김태희씨 같은 경우는 얼굴이 많은데 눈 이만하고 아. 코도 이만하고 이러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 현은 음. 음. 갇혀 있어요. 이 구강에. 네. 이 담벼락에 딱 갇혀 있는데 이 담에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담벼락이 이 치아라고 하는 담벼락이예 치아? 예, 예. 그래서 좁은지 안 좁은지는 어떻게 하느냐 예. 어, 해보세요 했을 때이혀 음. 테두리에 예. 이 이빨자국이 콱콱콱 찍혀있는 정도가 아. 심한 사람이 있고 들심한 아. 사람이고 안심뭐안 뭐 찍혀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아. 혀의 자국 이 치아 자국이 클수록 음. 깊을수록 음. 진할수록 음. 음. 구강에 비해서 혀가 크다는 거고 음. 혀에 비해서 구강이 작다는 거죠. 아, 음. 여러분 지금 당장 거울을 어, 한번 어? 보시고요. 자기 혀를 이렇게 내 보시면 여기 혀 혀를 힘 주면 자라 표시가 안 나고 그냥 음. 가볍게 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이 혀의 가장자리가 네. 울퉁불퉁, 울퉁불퉁, 울퉁불퉁 음. 이이 울퉁불퉁의 정도에 따라서. 내 혀의 크기가 내 구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알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발을 내 발사지에 맞춰서 해야 편안한데, 음, 음. 작은 신발 신고 억지로 우겨두면 혀가 얼마나 <웃음>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음. 내 어, 입은 작고, 또, 이 숨길, 기도도, 음. 어, 작은데, 음. 혀가 크다라고 하면, 이렇게 누웠을 때 쉬려고 하는 혀가 처지면서 늘어지면서 그렇죠. 뒤로 넘어가니까 더 기도를 좁게 하는 거군요.